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5년에 한국인 형제 두명이 개발한 게임 리틀 데빌 인사이드의 실제 인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공개 당시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특색있는 캐릭터 자유도로 그렇게 대작까진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꽤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킥스타터 펀딩으로 하나 2억가량을 모금하며 한번도 이름이 알려진 적이 없는 프로젝트 치곤 꽤나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쳤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뒤 게임은 계속해서 킥스타터 펀딩의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하였고 유튜브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지형 전투를 업로드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개발 현황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신뢰감과 기대 감을 차곡차곡 쌓아올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인기를 얻게 되자 중간에 게임 엔진을 유니티에서 얼리언 엔진4로 갈아엎었으며 두명에서 출발한 회사가 현재를 기준으로 약 42명의 직원을 둘만큼 늘어났고 2020년엔 넷마블에게 지분의 30%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는 등 전체적으로 게임의 스케일이 엄청 커지기 시작 했죠 또한 2020년 6월엔 플레이스테이션5의 행사인 퓨처오브게이밍쇼 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었음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간 개발던 던 게임의 모습을 새로운 트레일러를 통해 공개하면서 게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 큰 기대감을 품어줬습니다 리틀 데빌 인사이드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주인공은 어느 한 교수에게 채용되어 여러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의 연구 조사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형과 몬스터들을 마주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스토리를 가진 젤다의 전설과 같이 하나의 모험을 떠나는 게임인데요 새롭게 공개된 트레일러 속에선 바다 속에서 장비를 차고 잠수하는 모습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보스전 특이한 폭파장치로 공략하는 보스 늪지대 숲지대 사막지대 동굴 절벽 설원 평원 등 매력적이고 독특하게 풀어낸 각종 지형과 개성있는 몬스터들의 디자인까지 모험이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정말 다양한 모습과 그렇게 유니크하진 않지만 본인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여실없이 보여주었죠 특히나 한국게임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5에 런칭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발표 이후 게임의 가치와 기대감은 더더욱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7월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킥스타터 페이지엔 플레이스테이션 트레일러 발표 이후 1년 동안 그 어떤 업데이트나 소식도 들려오질 않고 있으며 어떠한 게임 출시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게임의 출시일 또한 2021년 7월에서 다시 미정으로 큰 공지없이 스리슬쩍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킥스타터 페이지엔 게임 개발이고 뭐 어떻게 미뤄지는건 둘째치고 1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건 너무한거 아니냐 어떤 정보라도 줘라 아니다 게임 그냥 환불해줘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친다 이번에도 출시일을 미루는거냐 대체 게임을 언제까지 개발하는거냐 라는 등의 코멘트가 달리는 등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나머지 뒤져보니까 가장 최근인 6월 30일에 개발사인 네오스트림 인터랙티브에서 애니메이터와 플레이스테이션5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9인 구직에 올라와 있는 걸 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보면 게임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 돌입한 걸로 보이는데요 나름 개발은 순탄한 편이지만 이번에 또 출시일이 미뤄진 이후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플레이스테이션과 손을 잡아 콘솔 버전으로 제작 런칭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5 개발 툴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는 걸로 보아 어댑티브 트리거나 햅틱 피드백과 같은 기능들도 추가 중 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죠 하도 게임 개발이 오래걸리다보니 게임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 어디 동네 구멍 가게도 아니고 본인들의 콘솔에 런칭을 하고 행사에 쟁쟁한 라인업들과 함께 공개를 할 정도면 그렇게까지 썩 나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출시일도 밀렸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너무 스리슬쩍 넘어가고 5년 내내 잘 해오다가 1년동안 아무런 업데이트도 없는 소통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저도 2015년에 펀딩을 했으니 횟수로 벌써 6년째 게임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이쯤 되면 그래 언제 나오나 보자 라는 생각이 들정도예요 그렇게 7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소리소문 없이 밀리고 한국인 형제 2명에서 개발을 시작해 한국 게임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5를 런칭되는 게임인 리틀 데빌 인사이드 대체 이 게임은 언제쯤 플레이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